그러니까요. 시제 현재 사실에 대한 추측입니다. 거 과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추측은. 현재 사실을 추측하거나 과거 사실을 추측한다. 그런데 알고 있는 강한 추측부터 들어가 볼게요. 강한 추측은 뭐가 있니? 머스코스 원형이죠. 머스 b 비 이렇게 나오는 거. 아, 이게 원형이 나오잖아. 원형. 어차피 원형이 나온다. 여기 s 머스티원형. 뭐뭐 이메일 틀림없다. 그런데 해석까지 접을 수 있어야 돼요. 뭐뭐 이메일 틀림없다. 뭐뭐 이메일 틀림없다. 이게 과거가 되면 어떻게 되니? 어떻게 나오겠니? 이렇게 나오겠지. 머스브 피피가 나오겠죠. 머스 또는 머스테브빔 또는 PP가 나오겠죠. 뭐뭐 열으면 틀림없다. 이렇게. 그치? 어,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아모 뭐뭐였음에, 뭐뭐였에 틀림없다요. 발습할 때. 네. 음,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이걸 흔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강한 추측? 또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단정적 추측이라고도 해요. 또는 어떤 복자든 확실한 추측이라고도 합니다. 왜? 확률이 99.9%래요. 그죠? 음. 확률이 99.9%래요. 아, 그것은 사실임에 틀림없어. 뭐 이런 식이요. 그것은 사실임에 틀림없어. 자, 그것은 사실임에 틀림없다. It must be true.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짓고 넘어갑니다. 이거 동물로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야그 사실이었으면 틀림없어. u 머스 어떻게 쓰면 돼? 공부했잖아. 어? 과거사진을 추면 어떻게 해? 알고? 윈주로 어, 그 사실이었으면 틀림없어. 이거를 이투시에해서 혹시 쓸수 있나요? 자 제가 요구하는 거 여러분 잘파악해요 이렇게 이투시에해서쓸수 있나요? 이투 시작해서 요게 이제 고난도로돌아는 거예요 마지막 끝판왕이다 추측의 끝판왕이다 추측의 끝판왕 자, 어떻게 쓸 거였을까 자 보류 그 다음에 부정적 추측으로 가보자캔납핀자캔납핀 요거 이제 익숙해졌죠? 캔납핀또캔납 원형 원형 나온다 뭐뭐이메들 뭐가 없다 뭐뭐 일리가 없다 야, 이거 99.9%가 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뭐뭐, 일리가 없다. 이건 부정적 추출하고 얘기합니다. 통일된 표현의 영역는 부정적 추출. 만약에 과거사기에대한 부정 추출은 어떻게 쓴다? 그냥 캔나 에브, 골서, 빙, 또는 PP 이렇게 나오거요 뭐뭐, 였을 리가 없다. 그죠? 뭐뭐, 을 리가 없다. 뭐뭐, 였을 리가 없다. 너희도 뭐, 있잖아. 야, 어, 지금 여기가 없죠 이런 소리 한거 아니고, 이스틱 같은 거잘 이용해가지고 딱딱딱딱 붙이면 되잖아. 스어아 아닌데요 응. 깨알같이 많이 써라고스 보레가 부추나죠 어. 거자이름 그 그것은 사실리가 없어 똑같은 거기 들어가 얘들 봐봐 이 캔나 어 그래 나 b 슈. 와그 사실리가 없다 의미가 다라 아. 이건 사실 의미 틀림없다 99.9% 이거는 사실리가 없어, 없어의 99.9% 이 투에서 쓸수 있나요? 쓸수있는데 너희들은 모르는 거 같지만 야, 내가 얘기하면 이제 아, 그렇구나. 납득이 될 거야. 이것도 과거사실에 대한 추측을 한번적해봅시다 이, e, 펜나, 에브, 비, 일단 너가 나온다 했어? 추. 사실리 연리가 없네. 그건 사실리였가 없어. 사실이었으리가 없어. 이틀 시작해야 돼. 어, 이것도 의문점을 남기고 불확실한 추측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불확실한 추측은 있다. 50대 50이에요. 이거 a 일지도 모르고 b 일지도 모르고 그럴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모르고 이런 거야. 그래서 이건 어떻게 나오냐면 메일 플러스 원형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원형이 나옵니다. 원형 뭐뭐 일지도 모르 일지도 모른다는 얘기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돼. 과거사실에 대한 추측은 메이애부 빈이나 메이애부 p p 가 나오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라고 했기합니다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과거사실에 대한 추측이라고 했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이것도 돼요? 안 돼요? 이것도. 뭐가 있겠죠? 다 있는데 이거만 없으면 안 되잖아. 그 어, 다 있는데 이거만 없으면 안 되지. 됐잖아. 자, 이게 이제 끝판왕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얘들아뭐 틀림없다 그랬어요. 99.9%라 그잖아요 틀림없는 거예요. 어떻게 써는데요이게 <웃음> 쓰면 돼요. 썩은데. <웃음> 확실해. 이런 식이야. 뭐가 확실해? 그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게 확실해. 현재의 사실에 대한 추측이야. 그럼 여기 뭐 나오는데? 현재와주면 되는 거야. 여기에 현재가 나와주면 된다고. 실제가 어, 과거 사진라는 주축이야. 어떻게 했으면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틀림없어. 틀림없는데 뭐? 과거에 그게 사실이었던 게 틀림없다는 기니까 Words. 과거 나와주는데 과거 나와주면 된다고. w r d s 알겠어? 주. 끝. 그 사실이었다는 거.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거 틀림없어. 어? 그럴리가 없으면 뭐든 할까요? 여러분들 봐봐. 어?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나 어? 여기는 뭐나올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불가능하다 어? 거. 아? impossible. impossible. 현재 사실에 대한 추측이니까. 자, it is t 야, 그게 사실이라는 거? 불가능해. 불가능해. 어, 사실 리가 없어. 같은 의미야. 여기 시제가 과거니까 어떻게 돼야 돼? 해야 네, 임파스는 그다음 네 그다음 이 원주 추가 되고요. 원주 추 과거사시가 있는 추출이죠. 그렇죠? 정적추축일때 인퍼스, 본문으로 바꾸는 거예 주어 동사가 두 개의 장에서 주로 말 종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불확실한 추출은 뭐가 될까요? 어, 파요 어, 뭐, 일지도 몰라다 이런 것이 응. 가능하다. 뭐가 그것이 사실인 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아닌지도 몰한 얘기로 숨어있다. It is true. 이렇게 써준다 됐잖아. 현재 사실에 대한 추추 어, 대하는 것이 사실, 사실이라는 것이 가능해요. 사실일지도 모르고. 자, 다시 여기는 뭐가 된다? Possible. 응? possible. 네. 여기 과거 사실이니까 뭐가 써야 돼? It. 그렇지. w a 어쭈 슈, 으로 써 맞니? 그쵸? 어? 어? 사실였다는거 반. 사실이었을지도 몰라. 이런식이 정리되나요? 원더컷은? 추측의 끝판 자, 단정축축축. 가한축축할자 아무 영모나 써도 상관없 부정축축축, 불확산축. 축축. 추측실이아 어, 끝났지? 음, 네. 그렇지? 정리됐지?